배관 안에 공기를 어. 빼면 될 텐데 그거 배관에 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봐 어. 배관에 가늘고 긴소을 넣어봐 어. 그러지 말고 물을 오랫동안 어. 흘려보내면 될 거야 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뜨거운 물로 배관을 청소했어요 뜨거운 물이라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하면 배관을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압력을 세게? 아! 온수와 고압! 고압의 온수를 분사하면 되겠구나 빨리 해봐야지 고압의 온수로 배관을 청소해도 잠시 동안 누런 물이 나올 뿐 보일러를 틀어봐도 별로 따뜻해지지도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배관의 찌꺼기가 고압의 온수로도 제거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배관은 길고 부불구불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 고압으로 물줄기를 쏴도 안쪽까지 전달이 안될 테고 그렇다고 분사 압력을 더 높이자니 배관이 손상될 것 같고 이거 완전 모순인걸? 물의 압력을 높이자니 배관에 무리가 되고 물의 압력을 낮추면 배관 청소가 잘안 되니 그렇다면 결국 물의 압력은 낮추면서 배관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자 음... 배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배관 청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스케일이나 입자의 제거 또는 파괴 이런 용어를 추가해서 검색해볼까?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검색해보자 오! 여기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어디보자 안경의 초음파 세척기는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물속에서 발생시켜 물 분자의 진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초음파 진동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캐비테이션 신장결석 치료기는 액체 속의 압력을 낮추어 액체 내의 기체가 공동을 이루도록 하고 이렇게 발생한 기포에 다시 압력을 높여 급격히 터뜨림으로써 그 충격을 이용하여 신장결석을 파괴하는 기술이구나 아하! 그럼 초음파 진동 기술과 캐비테이션 기술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배관 내에 기포나 외부 발진자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압력 변화에 의한 캐비티 붕괴로 발생하는 충격을 함께 이용하면 배관 내의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배관 청소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걸? 유래카! 오늘은 잘 보셨나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하는 A씨가 배관에 낀 찌꺼기 때문에 고민이 많더니 결국 잘 해결했는데요 혹시 눈치 채셨나요? 네 A씨는 바로 오피스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A씨는 배관 찌꺼기로 인한 배관 효율이 진정한 문제임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해결책을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검토했지요. 기존에 알려진 배관 내 공기 제거, 물 교체, 브러싱, 고압수 분사 등을 시도해봤고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해결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지를 조사하는 단계를 문제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종래의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제일 먼저 배관 찌꺼기 제거가 쉽지 않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척수의 압력을 높일 수도 없고 또 낮출 수도 없는 모순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향을 검토했는데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가 바로 원인 분석 단계입니다. A씨는 배관 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발굴하는 것으로 해결 방향을 수립하고 이러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식을 작성하여 정보를 검색했죠. 이처럼 문제의 해결 방향을 도출한 후에는 그 해결 방향에 해당하는 동종 및 이종 기술 분야의 아이디어를 조사하기 위한 검색식을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단계를 검색식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A씨는 특허 검색을 통해 안경이나 칫솔 등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진동 기술과 인체 내의 결석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캐비테이션 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배관 세척 장치에 함께 결합하고 구체화하여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냈는데요. 이처럼 동종 또는 이종 분야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나의 문제에 적용하고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피스 프로세스는 크게 네 단계인데요. 각 단계별로 세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 현상과 특허 현황을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인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 도식화와 기능, 근본 원인, 문제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식을 작성하고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며 네 번째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용하고 확장한 후 특허 전략을 수립합니다. 오피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네개의 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단계의 세부 항목은 사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능 분석 없이 근본 원인 분석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검색식에 따른 검색 결과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 시스템 발굴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